저는 일본에서 온나미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메뉴는 스키야키입니다. 스키야키 재료는 스키야키용 소고기, 실고냥, 배추, 두부, 팽이버섯, 대파, 당근, 막슬, 미림, 간장. 한 다시 설탕물입니다. 먼저 스키야키 소스를 만들어 볼게요. 먼저 알콜을 빼기 위해 먼저 끓입니다. 사이즈로 자릅니다. Oh, how many friends? 이것도 볼게요 어? 어? 어? 어. 어. 배추를 넣을게요 <웃음> 이거는 2컵국 400ml를 넣습니다. 아까 끓였던 맛술하고 미리 또 넣어요. 간장. 큰 스푼 4개 설탕도 넣을게요. 반죽은 식힌 하나 혼다시를 넣을게요. 이제 재료들다 넣었습니다. 20분 정도 끓인 후에 다시 사이에 사이사이 넣어주세요 지금 먹는 계란을 준비해볼게요 오늘 만든 스키야키 간단하죠? 집에서 만들어보세요 오늘 영상 잘 봐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다음에 또 봐요 마타네